안녕하세요. 한시아저씨입니다. 저는 지금 공짜 커피를 들고, 어, 어디를 지금 왔냐면,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, 지금 제일 11층 옥상 꼭대기 그 정원, 가든 정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. 현대백화점 옥상을 이렇게 올라오면, 이렇게 잔디밭과 나무들, 꽃등 해가지고 이렇게 옥상 그 정원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커피를 받자마자 옥상 정원으로 올라왔는데요.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. 한번 보시겠습니까? 아, 정말. 날씨 끝내주죠? 아,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. 이렇게 커피를 받아서, 뭐, 물론 각 매장이나 각 근처에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지만, 이렇게 옥상 정원에 올라와서, 이런 자연을 보면서, 이렇게 아메리카노 시원한 커피 한 잔을 하시는 것도, 어, 또 다른 현대백화점을 즐길 수 있는, 어, 묘미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제가 여기, 이거 뭐죠? 핀란드 나무? 앞에 지금, 그늘 앞,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. 이렇게 의자도, 돌 의자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. 자, 여기 앉아서 이렇게 정원의 뷰를 보면서 맛있게 아메리카노 한 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어, 이런 여유를 한번 주말에 어,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시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